경사진 곳에 차량 점검 중 미끄러져 사망한 경우 설치, 수선, 점검, 정비,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울산지법 2014가단 3 3 9 0 2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7년 7월경 정상해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화물차량 뒷바퀴 라이닝이 마모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망 박씨가 확인차 차량 밑으로 들어가고 망인은 차량 뒤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망 박씨가 들어간 곳을 보고 있다가 이 사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차량에 부딪혀 두명 모두 사망하였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연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에 온 사실 이 사건 차량은 경사진 오류막길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던 중 라이닝이 마모된 것을 발견한 사실 망 박씨가 바로 확인차 차량 하부로 들어가자 망인은 이를 뒤에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보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해 계약의 면책 규정은 자동차의 설치, 수선, 점검, 정비,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게 된 손해는 면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이유는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선, 점검, 정비 행위 중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자의 담보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사져 있는 지면에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는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량을 수선, 점검, 정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밀리거나 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 사건 사고 역시 위와 같은 수선, 점검, 정비 행위에 위험성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점검, 정비, 수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 계약에서 연책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